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이랬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당장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있어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듯이 요수아가 가난 땅을 점령하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귀한 성도들의 모든 일구수일 투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성령 능력 강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0년대 미국의 교회에 그러니까 Possibility t h i n k i n g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가 전 미국 교회를 휩쓸었어요. m e 적 Amen. Possibility Thinking이 나온 그 원인은 해방 후에 미국의 이 자유주의 사상 허무주의를 배경으로 한 자유주의 사상이 구미를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이 일반 문화 교육계까지 그 나타난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계에 나타난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음악계에 나타난 원인이 있고 정치계, 사회에 나타난 원이 있습니다. 그한 예를 들자면 해방 후에 counterculture movement 그러니까 반문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문명에 대, 대한 회의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문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의 원리와 그로 인한 그 어, 원자 폭탄을 만들 때에 그가 죽음에서 하는 말이 이걸 절대로 이 문명의 이기를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뭐두번세번 번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에 이기는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죽이고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어,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하고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있었던 킬키가하이데거이란그 그 실존주의적 허무주의가 어, 전혀 그 인정을 못 받다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허무한 마음을 메꾸는데 이것이이 사상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카운터 컬출 무브먼트가 뭐냐 반문화 운동이 뭐냐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젊은이들의 삼일체가 있습니다 저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통키타의 생맥주 그 다음에 모습은 장발의 찢어진 청바지 그 다음에 그의 하는 행동은 불의 팜으로 막 이그 악을 쓰는 노래, 이 정통적인 음악이 아니고 막 소리를 지르는 악바라 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시 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문화에 대한 반대 운동. 이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느냐? 이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경험한 피를 본 젊은이들이 이 사회 속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마음에, 마, 마음에 허전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둘러서, 거나하게 취한 모습으로 막 노래를 부르고 장발을 가지고, 목욕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체족을 만들어서, 저기, 겨울이 없는 해안가로 가서,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곁들어서 음악이 어떻게 발전됐냐. 맨 처음에는 비틀즈, 비틀즈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락앤 롤. 그 다음에 헤비메로. 그 다음에 랩송.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어떻게, 요즘은 이런 노래, 찬송과 이 교회 속에 있는 노래죠. 오, 졸졸졸졸, 허르허르허허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 한참 있다. 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가 도 듬뚝, 듬뚝, 듬뚝, 듬뚝, 듬뚝, 듬뚝, 하고 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노래인지 중년부인지 몰라요. 도도도도. 여러분, 미국 와서 공부하면서 이게 이 문화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할리우드를 여러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할리우드 가니까 세타닉 바이블이 있어요. 사탄 성경.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제이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거기 읽어보니까 Jesus Christ is Satan.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야. 사탄으로 들어가는 것이 군이야.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 이 사람들이요. 그 랩송이나 그헤비메르 같은 거 봅시요. 막솔왜리해 집에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르죠. 근데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내주링크 유업 o d 내가 너의 피를 마시고 싶다. 이런 가사가 막 아주 이 살이 떨리는 가사들이 막 나와요. 영어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걸 천천히 일부러느리게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느리게 해가지고 천천히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 이 운동이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 반문화 운동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노동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일하면서 이 노동 속에서 투쟁하면서 살도록 인간이 범죄의 대가로 그렇게 살게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니까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카운터 컬를 무브먼트로, 어, 그게 니오 카운터 컬럴 무브먼트. 그러니까 반반 문화 운동을 이렇게, 반반 문화 운동이 뭐냐? 이 운동을 도시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이르게까지 젊은이들이 범죄가 늘어나고, 음악 노래가 그렇게 되고 음악이 그렇게 되고 문화에 대한 반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허필스와 에이스가 생겨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펠 랍, 랍스 목사님도 일어나서 이거는 미국의가족온 저주의 병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 가지고 세 번째 투표를 예? 얻었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젊은이들 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냥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무, 운동이 그것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 사라가 공부를 하는데 일 학년 때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을 나 성적이 갑자기 떨어져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학교에 가서 성생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다. 그 이튿날 30분 일찍에 들어갔어요. 일찍 가서요. 그래서 내가 살아 아빠가 알고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항상 조사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애를 좀 훈련시켜서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그랬더니 유 o u k 그러더니 happiness, w h 행복이 뭐냐고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아 k n 유 w you a r 당신 목사인 줄 알아 그래도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날 보고 행복이 뭐냐? 제가 원하는 거를 자꾸만 뒤에서 북돋아줘요 행복은 원하는 데해줘 그럼 범죄하고 싶다 그래도 원하는 데 해줘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3학년 졸업하고 나오는 이 사회를 잘못 보고 미국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애들이 나가서 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y e s okay, no problem, go ahead, yeah, no problem, go ahead, go ahead 자꾸만 칭찬하는 교회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탁 나오니까 직장이 제대로 잡혀요. 이 사회는 투쟁의 장소입니다. 생명을 거는 투쟁의 장소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예? 은행을 털고, 범죄를, 범죄를 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 줄도 모르고, 범죄를 하는 이런 무식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칭찬 교육. 좋습니다. 근데 교육학적으로, 교육 심리학적으로 볼때 13살 이내는 애들이 훈련하고, 저, 기억하고, 자꾸만 외고 자꾸만 훈련하고 하는 교육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 논리와, 머리가 논리화 될 때는 조, 교육 심리학적으로 만 15살, 그러니까 16세가 돼야만 논리학이 발달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칭찬하고 논리로 내버려두고 그러면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그마티즘의 교육론이라는 게 있어요 존 두위가 시카고 유니버시티에 교수로 있었던 존그 두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애들 때부터 지금은 도덕교육 필요 없다 문화가 발달되니까 기계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덕교육을 폐지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라그마티즘의 교육론이라고 해요 애들이 교육관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어, 기도운동 하는 거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덕관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뭐이란 걸 모르는 겁니다. 에? 왜 이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타락 때문에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인간의 자유주의 사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때제 논문에도 그걸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할 때요 뭐야 그러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역, 교육학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의 50년이 지나도록까지 공립학교가 없었어요 주정부 학교 캘스테이츠 그 다음에 유시 학교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전부 주일학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올, 그들의 대통령은 목사와 같은 아주 철저한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화되어 가고 있어요. 네? 마귀를 노래하는 사타닉 바이블이 나올 정도의 마귀가 되어 가는 이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회는 이렇게 됐습니다 인류의 2000년 교회사 예수님 탄 이후의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역사가 하나의 아이러니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교회사 쪽으로 볼때 아이러니를 반복한 역사가 계속 번복되어 왔어요 예, 네. 그것은 교회와 국가를 여러분 혹시 제가 지은 책 교회와 국가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보면 그걸 제가 언급해놨어요 아이러니를 교회와 국가에서 아이러니를 반복하는 역사는 어떻게 전진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개혁화 신학을 유지하는 이 교회가 오래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국가가 발전되어 왔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채바퀴를 돌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19세기는 인간의 이성을 기초한 자유주의, 자연주의가 발달됐어요. 거기에 반발운동이 허무주의를 기초로 한 실전주의가 일어났어요. 그 실전주의의 영향의 파생으로 또다시 반대운동이 일어난 뒤2 0세기에 신학의 정통신학을 버리는 난장판신학이 된 거예요. 그 운동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 반문화 운동, 반반문화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운동을 반대로 해서 끌고 들어오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에서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 그래요. Possibility Thinkin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난장판 신학. 막 형편없이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유주의서 자기도 모르는 자유주의 사상에 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러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 그럼 너도 오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 사실상 성경을 반대하는. 자유주의 단순하게 자유주의 사상이라기보다도 난장판 신앙, 신앙의 사상이에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유교도 종교요 기독교도 종교요 불교도 종교요 모하메도 종교요 다 종교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상이 이거는 19세기 자연주의 종교사학파라 그래요 독일말로 롤리키온스 게시크트 리셰슐레라 그래요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사상의 마음들을 끌어가지고 어떻게 이끄느냐고 심하다가 적극적 사고방식이 나온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뭐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팝사이칼러지팝사이칼러지 뭡니까? 대중심리협법이에요. 대중심리협법. 이걸 주장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라버슐러 그다음에 노멀맨 빈센트 피우어그 심리적으로 어디서부터 모든 일을 적극적인 무조건 부정은 무조건 나타져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그러면 잘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현실주의예요. 하늘나라 뭐하 하늘나라에다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에서도 공산당이 와서 교회를 다 폭발시켜도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중부에 있는 오랄 로버츠 그는 어떤 사상이냐 그러면 어, 성령에 의한 적극적 사고방식 성령에 충만한 일이면 모든 부정이 없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성령으로 말미니아근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그분이 재미있는 일이 있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안에 백만불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성령으로 응답받았다 그런데 해가 다 지나도록 백만불이 안 됐어요 목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에.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 인격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사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에 의한 적극적 사고방식 지금 한참 대단히 인기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조엘 오스틴 오스틴 그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5천명의 성도를 일으는데 지금은 만 명이 넘다 그래요 예. 믿음 믿음 믿음 잡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조건 없이 나도 이끌고 나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가난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가난 땅으로 인도해냈어요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이끌었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고그 말입니다 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보다도 섭리적 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앙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잘 돼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돼도 주님께 영광이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무엇이든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깊은 숨어 있는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정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작정했으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느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인도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신앙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주 숙명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것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비추어서 야곱이의 발자취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야곱이. 야곱은 성경에서 볼때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친구를 속이가 아니에요 형님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외삼촌을 속였어요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을 속이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같은 사람이 내 친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하고 그 친구하겠어요? 이걸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나는 친구 안 합니다 예서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에 빨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자고 말한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태초의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나는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두 다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용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주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순간순간순간순간 변해요 유리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붙었다가 불리할 때는 아이고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목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사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유리함은 가장 친한 사람이 되고 불리함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분석해 보자고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어요. 구약의 장자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타이파라지 모형론입니다. 이 모형론 모신 관이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에요. 가장 큰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장자의 고난을 부여해 줬는데, 형제간이 10명이 되곤 20명이 되곤 간에,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큰아들에게 반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형제간들이 갈랐었어요. 이게 장자의 고난이라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게 되면 전부 장자의 고난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고난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자기에게 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이 하나의 이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걸 빼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보 멍청이 이 단순하고 순진한 예서는 그걸 바주고한 그릇에서 배고프다고 팔아버렸잖아요. 왜냐 인간은 먹고 사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못해요. 우선 자기의 뭐. 육신의 평안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부터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장자의 명분, 명분을 명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도망갔습니다 가다가 외롭게 됐어요 광야에 홀로 누웠습니다 춥습니다 이 사막 기후라는 것은 밤이 되면 추워지고 낮에는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돌베에 삼아서 내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천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돌단을 쌓았지요. 야곱이 돌단을 쌓은 것 같이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엄청나게 재산을 불렸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돌아오는 과정에 4 0 0 명이나 되는 군대를 건너리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예서가. 근데 야복강이라고 옛날에 나왔는데 이거 원래 히브리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뭐어 뭡니까 영어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리버 뭐 브룩홀스트, 홀스트 뭐 브루, 브룩, 브룩스. 그 다음에 뭡니까 트렌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휘부리말을 분석해보니까 시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 키를 넘지 않는 물이 흐르는 정도예요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명을 건너리고 그 소리를 듣고는 심히 근심해 근심해 32장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예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아하 이렇게 꾀를 부리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약합니다. 예. 언제나 보이는 것에 대한 그걸 가지고 시험해 들어요 맨 처음 보안직도 하고 믿음직도 하고 먹을만한 것도 하고 한그 행위언약 그걸 지키라고 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고, 말, 따먹고 말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물질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하고 때를 나눠 가지고 보낸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나누고, 근데 마지막 얘기 봅시다. 그러면 또 하나, 어,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22절 다 같이.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 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여기 시내가 나오네 시내입니다 원래가 강이 아니고 예. 네. 근데 이제 떼를 나눠서 보내고 마지막도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오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무언가 일을 해야 돼요 근데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간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물질로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돼요 내가 군대 사령관이 되면 군대를 통원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다가 집을 넣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서 돈을 그냥 엄청나게 퍼부어주면모르겠지만 그럴 힘도 없어요. 완전히 홀몸이 됐어요. 야곱이 홀몸이 됐어요. 홀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분명히 어느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쁜 일을 한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회개로 천사와 이제 씨름을 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25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는 이건 자기가 누구의 천사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천사입니다 일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에 가면 천사가 우리의 신부꿈꾼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가 왕이에요 하늘나라를 그냥 가서 시간의 연속 그냥 즐거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능력을 바라는 왕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기지 못함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 어긋났더라 도저히 천사가 모인 이길 정도의 강렬한 기도를 한 겁니다 26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나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셀 때까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환도 뼈를 쳐가지고 나, 나도 나는 나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어? 그걸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 그 사람이 그렇지만 이건 천사입니다 여기는요. 에내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내 야곱, 야곱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뒤 발꿈치를 잡는 게. 이건 뭐냐 그러면 장작권에 대한 투쟁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 하나 밀어놓고 다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장작권에 대한 다툼이 배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장작권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안심되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장작권은 우리 안 뺏깁니다 절대로 범죄하세요 범죄해 얼마든지 그런데 그 마음이 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성화로는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범죄해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자꾸 넘어진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범죄하세요 내가 그래서. 범죄해 마음대로 가서 죄 짓고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겪어보세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내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고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범죄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 겁니다 자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형님이 되겠습니다 장작권을 주세요 몸부림치고 잡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천사하고 씨름할 때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뒤로 칠지라도 자기는 거기에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아,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떤 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나 야곱입니다. 나를 그냥 이대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날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나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을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 야곱 좀 사랑해 주세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 그러면 싸우다는 뜻이, 다투다는 뜻이에요. 에? 라 그러면 접촉, 접촉하는 단어입니다. 뭐뭐 의, 뭐뭐 에게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과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야, 야곱아. 너 아주 개 같은 놈이야 이놈.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이제 한번 어디 지나다가 내가 나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써미치 있어,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빠가 비치를 말했다고. 개새끼란 뜻이잖아요. 결를 보고 막 야단을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가족을 전부 사기해서 돈 모았잖아요. 자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요, 저 사람하고 나오고 아뭐 우리 해도 해결할 점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그 평안은 여러분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거는 세상에 한국 땅을 다 주는다 해도 그것보다도 가지는 더 마음의 평안이 없그보다도 더한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약복강을 약복 시내를 이제 건너게 됐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하는 집좀 보세요 이게 참 사람 33절, 33장 한번 보세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 그들이 누굽니까? a m s a 니까이 m Sam Sam Sam Sam s 자기가 a m Sam 사 a m Sam Sam Sam Sam s 이 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am s 그의 형 예수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일곱 번이라는 뜻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굴복했다.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나가니까 야 이거는 완전히 나한테 이제 굴복했구나. 야 동생 이거는 완전히 내거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제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 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이라 100%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예서는 야곱의 사기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예수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뒤에 따라온 이제 그 여기 앞에 나오자는요 2절 리아와 라이오과 요셉이에요 그들을 보고 누구냐 야곱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다 절대로 자기 의지를 안 나타내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마음 속에서는 교만해가지고 마음 속에서는 자기가 다한것 같이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에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다른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 의도가 금방 나타났습니다. 야곱에. 하나님을 팔아 사기하고 형제간을 팔아 사기하고 모두 팔아 사기하고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난 암만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볼때 도덕과 윤리로 볼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예정의 결정 예정론에 있어 결정했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두 가지 이중성의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합니다 6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야 너희들 이리 와 우리 형님이야 절을 해전무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서가자 보세요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그데그 그 다음에 따라서 하는 말이 이서가 있었어요 그걸 100% 믿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예수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형님에게 많은 재산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탁 양보해버려요. 아주 의리 있는 사람 똑똑한 아주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의리 있는 사람,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친구가 되면 내가 사사사사사사사 그래가지고 속이고 예수의 재산을 다 뺏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10절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셔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 같으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시오 갈수록 사기를 또 하는 겁니다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받으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마음에 다른 걸 두고 있어요 지금 또 금방 나타납니다 자 12절 예수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뭐예요? 야, 아버지한테 빨리 가자. 우리의 전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은약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자. 아버지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아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던 이 마음이 금방 바뀌어져 가지고 사기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것도 말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형님 아지 않고 주도 그래 주님이 하고 주라 고 그랬어요 이런 아니 도대체가 그 말하는 것 보니까 참이 마음을 예수가 읽었더라면 이놈이 죽일 놈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못든떼가 죽으리니 이거 뭡니까? 청하은대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이렇게 또 사기를 한 거예요. 형님 먼저 가세요. 저 가축들과 저 우리 애들 보세요. 지금 너무 여행에 지쳤어요. 하루만 걸으면 이거 지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세일로 가서 편히 쉬, 조금 쉬었다가 아버지께 나갈 테니까 염려 마셔서 이렇게 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일에 들어가서 뭐냐면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풍창거리고 한번 기분 좋게 지내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제 미국의 삶과 일생을 살아온 삶과 상당히 흡사한 면이 있어요. 미국의 박정희 정권 시대에 미국에 보낼 때는 요 완전히 다 뺐고 그냥 몸만 미국에 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왔어요 그때 제가 들고 온 돈이 250불 한국에서 온 돈이 가지고 온 돈이요 그러니까 알거지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루어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풍족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살았으니까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뭐도 하고 지금 뭐 여행도 하고 저기 브라이스 캐년 뭐 그랜 캐니을 가서 뭐 어쩌고 하고 뭐 지금 충분히 한몇 년은 마음대로 재밌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어요. 벨플라우에 있는 가난한 교회라는데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잘 나가는 메리클 닥터가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미국 와서 의사이니까, 의사이니까 뭐 삶을 가난 은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u c l 리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는 날짜도 이제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속도를 다니 다 직장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차가 계속 굴러 낭떨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어려움은 전부 남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그 사람들이 당하는 다 어려움은 나에게는 절대 일생 동안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Possibility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애들에게 그래요 My first priority is my children 나의 첫째 우선권은 내 애들이야 너희들이 부자 되는 거 너희들이 위대하고 똑똑하게 되는 거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도 나는 원치 않아 너희들이 정말로 일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거나 오래된 인생을 살거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느냐 그것이 나의 초점이야 그것이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총살당한 그 아들 총살을 시킨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일생을 순교할 때까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붕예를 인도했어요 열 가지의 감사 중에 이런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아들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오니 그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아들이 40대 초반 30대 후반입니다 근데 지금도 어른애처럼 껴안고 그냥 막쓰다누워지고 그래요 이놈들이 나이 컸다고 아빠 그러지 마 그 귀한 아들을 누가 와서 죽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을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그 말이 딱 속어가지고 돌아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가서 이제 캬, 재산이 많으니까 이 뭐야 천막덕 치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게 뭔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 17절에 보니까 3 3장 17절 야곱은 슥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슥곳, 슥곳이랑 천막이란 뜻이에요. 히브리말로. 그게 그때 당시 천막은 집입니다. 사실상.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가족, 뭐 재산이 많으니까 어뭐 먹고 마시고 재밌게 됐어요. 아까 방금, 아까까지도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던 자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34장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조금 좋을 때에 마음을 방탕하게 하면 안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초지를 관찰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아 옛날에는 예수 믿고 뭐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습니다. 잘될 때에 예민하게 신앙을 점검하는 길못될 때에 일민하게 신앙의 길을 점검하는 길 평온할 때의 신앙의 길을 점검하는 방법 이것을 잘 적용해야 돼요 평온하게 가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아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긴장을 절대로 못될때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십 시험 미심이라 하라고 잘 때니까 언제 깜빡 잊어버리고 안 됩니다. 잘될때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돈자랑하고 하다가 나고 될때 비굴한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를 피해버리고 안 됩니다. 누구나 야곱의 기질 있어요. 저보다 저부터 야곱의 기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야곱입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야곱이, 야곱이, 야곱이. 여러분들은 의지가 아주 강해서 초지를 관찰을 해서 나갈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잠깐 미안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디나. 딸이에요. 딸. 아주 이뻤던 모양이에요. 아마 미스코리아 정도는 저리 가라 했던 모양이에요. 잘 살다가 이제 이 세겜족속들 있잖아요. 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 갔단 말이에요. 그 추장이 보고 세겜족속 추장이 보고 너무나 이쁘니까이 여자를 끌어다가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자. 이게 결혼하자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조건을 내밀었어요. 결혼하려고 그러면 우리 딸 디나와 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어, 그 디나가 너무 탐나니까 전부 이제 할례를 받아서 있는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근데 할례를 받아서 누워 있는데 쳐들어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했어요, 혹시? 쉴 날, 오늘. 엄청난 아프리카 어디서 들어왔어요. 사업을 하는데. 그럼 오늘 가서 일을 한두 시간만 잘 처리하게 되면 최소한 한 백만불 아니면 천만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알리지도 않고, 살짝 가서 이제 사인을 하러 컨트랙 매으로 갔어요 갔는데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또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Desire Fact, 어떤 팩트 c 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어떤 것을 파이어리티 우선권을 두느냐 하는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욕심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디자 of 팩트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수 있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가 가더라도 인간적 손해가 가더라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재판장에 사람들이 쫙 섰습니다 너 이리 와라 예 왔습니다 야 이놈아 예 내가 살아있을 때넌는날 배고플 때 음식 한 숟갈도 나에게 주지 않았어 배고플 때 목마를 때물한 모금도 주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돌아보지도 않았어 이놈아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야 이놈아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것이야 알았어 지옥으로 가 바라게 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어보십시오내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딱 왔었습니다. 아, 너 보니까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물을 주었지. 나 배고플 때 너, 나에게 음식을 주었지. 내가 갇혔을 때 나에게 돌아보았지. 아이고 예수님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그랬어요. 야. 아주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그렇게 했지. 예 내가 어제 다니다 보니까 불쌍해서 길거리에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둡니다. 딱 내놨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아 생각나는 거예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나라로 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구장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물한 모금 물한잔 대접하면 그걸 기록했다가 반드시 상으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상으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할날에 가는 이얘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 저는 꼭 가끔 눈물이 나와요 지옥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아주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3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고백이에요 아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한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 하나를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가 엄청난 결과가 나와서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인 신앙 성도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작은 일에 대한 일을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큰 일이 벌어져. 그르져도 이걸 쉽게 생각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될 때의 여러분들의 신앙 생 신앙의 자세, 평범할 때 신앙의 자세, 잘될때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지혜롭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잘 때도 주님께 감사요못 때도 주님께 감사요못될 때는 빨리 회개하고 잘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긴장된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5장 이제 우리가 읽었던 걸로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35장 1절로 하나님이 야고에게 일시되 이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 네가네형에서이나 절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들로 올라가자 그 말이에요 들로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몸부림치던 그곳 맨 처음 하나님과 투쟁하던 그곳 배들로 올라가 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단을 쌓을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랬어요 이방 땅에 다니면서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때가 묻었어요 믿지 않는 때가 묻었어요 불신앙의 때가 묻었어요 이런 신상들 을 전부 버려야 돼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모든 것이 우상이돼요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정결케 하며 회개하라고 그 말이에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완전히 방향키를 돌려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방향키를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 줄 아세요? 나의 정이 됐던 사람도 분명히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내 마음이 얼마나 피가 안한줄 아세요?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각오가 속에서 용광로처럼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제는 외모까지 완전히 바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설교 올라왔습니다. 머리가 완전 히 장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청바지에다가 구멍 뚫린 청바지를 입고, 넥타드에 안끄먹어이 서스 하나만 입고 또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올라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목사야? 아, 제가 한국에 나와서 전철을 타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청바지에다가 구멍 뚫리고 찢어진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모르고, 학생 이리 와봐. 그 학생 그, 그 옷을 좀기호 입어야지 왜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그걸 모른다 이게 그게,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어,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요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야 돼요 의복을 사람의 외모는 마음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앙과 바퀴 완전히 다 똑같은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보세요 그행동에 누가 그 사람을 믿겠어요 세 가지 조건을 달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는 이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세 가지를 조건을 갖추고 나가서는 베들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올라가자 그러면 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어 내가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 읽어보세요 아주 지혜로운 말씀 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내 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때로는 나그 사람보다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완전히 정화된. Can't screw yourself. 무슨입니까? 내 자신을 정화, 내가 내 자신을 정화하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가죽갈이 가죽 까지 이제 번집니다이세 가지 회개하는 내용이 사절 읽으니까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땅에다 묻어 버려야 돼요. 완전히 볼볼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내 모습이 사라져야 돼요. 우상과 더러운 것과 옛날에 하던 습관들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무조건 버리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다른 길에 이제이 고양이가 몰아오는 오는 이제 골목에 쥐가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길을 하나 마련해 놓고 있어요. 자,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내게 나와. 나와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형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음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내 적이 와서 아무 이유 없이 내게 굴복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했어요? 저는, 저를 모함하던, 예, 한국에 여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수직이란 것이 참, 미국에는 교수직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으면, 이번에도 뭐, 재작년에 제가 지은그 변증학 책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기독교 뭡니까? 뭐 하여간 평가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좋은 학적으로 엄청난 수준이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면 내 자랑이 되니까 이제 그것까지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런 노하우를 사용해서 거긴 또 70이 넘어서 지금까지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65세에 은퇴하기는 면갈 데가 없어요. 총장을 하다가 그만둬도 갈 데가 없어요.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전부 쫓아내니까. 근데 미국에는 유명한 교수, 능력 있는 교수는 서로 데려가요 은퇴해도. 제가 배웠던 존 프레임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잭슨에 있는 리폼드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그분들 7 0세 은퇴한 날그 다음날 전화와 가지고 평상시에 여기서 받던 봉급의 배를 주면서 데려갔잖아요. 예 그런 노하우를 사용해요.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보니까 기초과학이 안돼 있어요. 기초과 머리를 왜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없어요. 예뭔 예. 뭐 말이여도 다른 데로 나간 것 같아요 또 예.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런 적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대면 나를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여보세요 5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기적 인간 삶이랑 참 묘한 게 있어요. 인간이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서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말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먹고 잘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시편 4편 8편을 보기 때문에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아심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자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아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잘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되면 나의 원수가 내게 굴복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자를 부의잡고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꼭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책 가지신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이걸 자주 읽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자주 읽어요. 이거요. 워슬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구원의 확신에 관하면 여러분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완전하게 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 사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참된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종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리고 약해지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을 결울리하고 평온할 때 겨울이 해요. 인간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져들며 그랬어요. 돌발적이거나 강렬한 유혹을 받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는 것과 하나님을 교행하는 자라도 어둠 가운데 걸으며 전혀 빛을 보지 못하게 방염, 방임하여 두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놈이 평안하고 잘 되고 그냥 아주 좋으니까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게 또 나태해졌구나 신앙이 이걸 어떻게 훈련하느냐 시험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이 그로하여금 회개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상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성과 의미를 향하는 양심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씨가 남아 있어요 모든 이것들로부터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당한 때, 때가 때 돼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때가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려운 것이 편안할 때에 어떻게 나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속이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죽기보다도 더 힘든 때가 옵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붙들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눈물을 흘리고 배고플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더 좋았다 그 말입니다 예정된 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성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더러운 못된 습성을 꺾기 위해서 나에게 굴곡 있는 훈련되는 시험을 주는 고난을 주는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배들로 올라가는 신앙 다 같이 배들로 올라가자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